네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네 오늘 이 앞에 보이시는 렌즈 보이시죠 오늘은 렌즈 리뷰하려고 왔어요 야외에서 오랜만에 찍어봤습니다 지금 리뷰할 이 렌즈는 소니의 1018, 10mm에서 18mm까지의 광각 렌즈입니다 F4 조리개 고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왜이 렌즈를 샀는지 그리고 또이 렌즈를 통해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따라가시죠 보여요. 안녕하세요 위컨트입니다 오늘 이제 1018을 테스트하러 가고 있어요 핸들헬인데생피하네요1 0 1 8의 셀피는 이 정도 나오거든요 팔을 쭉 피면 이 정도 팔을 좀반 정도 접으면 이 정도 제가 얼굴을 켜가지고 그런가? 이 정도 나오고요 팔쭉 피면 이 정도 네, 제가 1018 렌즈를 쓰게 된첫 번째 이유는 제가 크롭 바디에 광각 렌즈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금 소니에서 뭐 삼양렌즈 제외하고서 소니 네이티브 렌즈로서 제가 쓸만한 화각의 렌즈가 이 소니의 1018 F4 렌즈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봤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예를 들면 풀프레임도 동시에 적용이 되는 뭐 삼양의 14mm 렌즈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려고 했는데 14mm를 크롭에 껴봤자 크롭이 하면 20mm가 넘어가게 되니까 저한테 크게 크롭 바디에서 광각비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렌즈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뭐 지금까지는 뭐 오늘 촬영한 거 말고 제가 실사용도 몇번 해봤는데 어 지금까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사진 AF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진짜 빨리 잡아내고 <목소리> <목소리> 저는 지금 소니 1028 렌즈를 실내에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꽤 넓게 보이죠 지금 대시보드에 그냥 놓고서 촬영하는 건데도 굉장히 넓게 보입니다 운전 브이로그 하실 때는 차 운전에 신경 당연히 운전에 가장 큰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가시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컨텐츠를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렌즈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정도 거리에서 셀프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화각이 되게 넓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카메라 봉투 는 아니겠죠? 저랑 지금 카메라 이렇게 가까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다음 이유는 이렇게 짐벌에 마운트하기 쉽고 짐벌에 사용하기 참 용이한 렌즈라는 겁니다 네 화각이 넓고 이래서 어떻게든 짐벌을 사용하기 편해요 네이 랜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칸트였고요 네 저의 리뷰 컨텐츠를 계속 응원해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